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카티아에서 솔리드웍스의 벨트 체인 그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보내온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카티아에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리드웍스에 보시면 이런 V 벨트를,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벨트 체인 기능이죠. 그리고, 이 하나로 움직이면 벨트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 변화에 따라서 벨트의 어떤 길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카티아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어, 이 V 벨트 있죠? V 벨트부터 그린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V 벨트는 어떻게 그렸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4개를 그렸습니다. 첫번째 것부터 한번 보죠 어, 지름이 50자리입니다 물론 KS 규격 뭐죠? 그렇죠? 규격에 따라 정확히 그리면 훨씬 더 나은데 저는 조금은 대충 그렸습니다 자 50자리 한번 보죠 보면 일단 간단한 회전체입니다 스케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회전시킨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포켓 부분은 여러분이 회전하는 동안에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파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 필레 처리하고 나중에 d m o 를걸기 위해서 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축은 여기는 이축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요 원통 옆면 찍으면 내부의 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름 5 0짜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 0짜리입니다 거의 비슷한 치수로 해서 그렸습니다. 보죠. 혹시나 따라 하신다고 그러면 대충 요정도 치수 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켓 처리하고 필레 처리 좀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25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짜리 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이 파진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치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사각형 가지고 회전한 다음에 필러 처리한 것 뿐입니다. 당연히 축도 그려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20자리 있죠? 20자리를 한번 가져와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요네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 이제 50자리 30짜리 그래서 그렇죠? 25짜리 20짜리입니다. 이걸 이제 배치하기 위한 레이아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수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 레이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치수만 확인하겠습니다. 가져온 다음에요. 스케치 한번 보죠. 파워포니터 똑같죠. 예, 40에 45그 다음에 40 40 100에 60그 다음에 60에 20 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 대고 나중에 dmu 를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인 축을 하나씩 다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 라인 가지고요 포인트 디렉션 입니다 스케치 포인트 찍으시고 이 평면 있죠 yz 평면 찍어 가지고 저는 뒤로 뺏은 것 뿐입니다 길이는 뭐 적당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선 두께랑 색깔을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준비는 이제 끝난 거죠. 그 그렇죠? 베이어, 어, 베이스 있죠? 베이스 레이아웃에다가, 요 각각의 V 벨트를 가지다가 이제 조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DMU 돌리고, 어, 이 벨트 체인 효과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V 벨트 풀리, 요거 있죠? 요네 개가 동시에 움직이게끔 하는 거고요두 번째는, 브이벨트, 벨트 있죠? 벨트 자체를 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브이벨트 풀리, 요거 이거 보겠습니다. 요거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동영상처럼 이 v 벨트의 크기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4번입니다. 만약에 어, 벨트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죠. 거기에 맞춰서 이중에 어느 하나의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가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옵티마이즈 기능까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카티어에서요 프로덕트 어셈블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워커벤치는 당연히 어셈블리 디자인 워커벤치로 오시고 프로퍼티에서 이름 바꿀까요 일단 벨트는 있으니까요 벨트 어 어셈블리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장부터 하죠. 컨트롤에서 한 다음에 이이 위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가져오죠. 첫번째 부품 당연히 이 예. 베이스 있죠. 베이스 레이아웃을 가져오는 겁니다. 열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0짜리 그 다음에 30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각각 부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50, 30, 25, 20 4개를 통째로 가져오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냅키고요 일단 각각 옮겨 놓겠습니다. 조금 옮겨 놓고 보죠. 이렇게요. 자 먼저 50자리를 보겠습니다. 살짝 돌린 다음에요. 갖다 놓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요두 개의 축 있죠? 축 사이에는 아, 이거는 끌까요? 예. 꺼버리고요 갖다 놓겠습니다 축 사이에는 일치구속을 걸면 됩니다 이 축과 이축그 다음에 평면일치 있죠? 베이스 레이아웃에 여기 면이랑 얘의 면이랑 이렇게 세임으로 해서 걸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부착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두번째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거시기 바랍니다 자 일치 이번에예 얘입니다 그렇죠 이 축이랑 이 축이랑 그 다음에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업데이트 됐죠 더블클릭 할까요 예 이번에는 요겁니다 이 축이랑 여기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 업데이트 하죠 이번에는 마지막 얘랑 얘랑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조립이 끝났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이 조립된 걸 가지고 이제 DMU를 통해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게끔 그것부터 먼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도이벨트 풀리가 동시에 거동이 되게끔 한번 해보죠. 자 그러려면 당연히 DMU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d 메 u 를 넘어가보죠. 스타트, 메카 어, 디지털 모급에 보시면 DMU 키네메틱이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예, 조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각각 거셔야 됩니다. 일단, 예, 뭐부터 쉬어야 되죠? DMU를 걸려면 항상 고정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고정부터 먼저 하죠. 픽스 한 다음에, 뉴 메카니즘, 이름, 적당한 이름 주시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저는 베이스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클릭. 하면, 요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픽스 파트가 베이스 레이아웃으로 잡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동시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기어로 거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전 운동이 회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퍼 기어던 베벨 기어던 헬리컬 기어던 형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회전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기어 메이트로 거시면 기어 조인트를 거시면 되고요. 회전 운동이 병진 운동이 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렉 조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거시면 됩니다. 일단 둘 사이에 한번 걸어보죠. 자, 근데 이 기어 조인트를 걸려면 아주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블루. 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레벨트두 개를 이용해서 거는데 이두 개의 레벨루트는 하나의 단품에 걸리어야 됩니다. 하나의 단품에. 맞죠?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축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 축하고 걸고, 그이 축하고 걸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레벨루트를 기어 조인트로 거시면 에러 납니다.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두 개의 이벨트가이 레이아웃에 걸려있다. 쭉 따라가 봤더니만 하나의 단품에 걸려있는 상황으로 해서 거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통은 이제, 어 기어 박스인가 보시면, 그죠. 박스랑 레버럿 조인트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기어 조인트가 정상적으로 걸립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레버럿 하시고요. 메커니즘 1에다 집어넣는 거죠. 살짝 위로 올려놓을까요? 예. 일단 축대 축입니다. 이 축과 이 축. 그래서 이 축을 뒤로 뺀 겁니다. 앞쪽으로 빠져있으면 서로 겹쳐있어가지고 선택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 이면과 얘의 이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일치되겠죠. 그러니까 옵셋값은 0이 될 겁니다. 드리븐값은 주지 마시고요. 오케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둘 사이 한번 걸어보죠. 똑같이 레블루트 이 축과 이축그 다음에 면대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벨로트가 만들어졌죠. 이두 가지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어 조인트를 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레벨 조인트 1, 얘 예, 잡고요. 2는 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 동력이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벨트 1에 앵글 드리븐 회전력이 따라 보고요. 그럼 비율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기어라는 것은 뭐죠? 피치 원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파인 누르시고요. 레이더스 1에다가는 그럼 벨트가 안쪽에 걸릴 겁니다. 그 안쪽 모서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다가는 이쪽 모서리 있죠. 안쪽부 필레 처리, 처리되기 전에 면의 모서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뭐죠? 이 원이 커지는 비율만큼 얘도 커지겠죠. 그럼 어느 순간 두 개의 원이 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비율대로 해서 움직. 그, 그, 그 말은 얘가 한 바퀴 돌때 얘는 몇 바퀴 돈다는 얘기죠. 1.76923 바퀴만큼 돌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임을 하시고요. 오케이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뜨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메카니즘일 오케이 하시고 한 바퀴만 돌려보죠. 그 다음에 인서트 하시고요. 스텝은 0.01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갖다 놓고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음. 계속 돌리고 싶으면 재생 방식을 바꾼 다음에 돌려보면 계속 처음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캔슬하겠습니다. 그럼 이둘 사이에는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도 돌아가려면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고 얘 동력 전달되고 얘 동력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저는 그냥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또 레벨러트 두 개를 그려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그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벨러트 이쪽부터 먼저 만드는 겁니다. 축축그 다음에 면면 오케이 하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 뜨는데 신경 끄시고 계속 두개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위는 이쪽을 보죠. 이쪽과 이쪽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 면일치라는 개념이죠. 면일치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두 개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어 조인트를 걸면 되겠죠. 첫 번째 거두 번째 거그 다음에 여기에 동력이 따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력을 주시면 에러 납니다. 여기던 여기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이를 이용해서 동력이 전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동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디파인 하시고요. 요 모서리 잡죠. 그 다음에 얘는 요 모서리를 잡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아마 반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퍼지트로 하죠. 벨트가 얘는 홈에 끼워지지만 얘는 바깥쪽으로 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 바퀴만요, 인서트하시고 스텝 낮추고요. 자, 갖다, 처음에 갖다 놓고 돌려보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나 이쪽도 동력을 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줘버리면 에러 메시지하는 에러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커맨드 다시 말하면 동력원이 의미 없는 동력원이다 이런 얘기죠. 엔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바퀴별로 엔진 날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꺼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 여기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쭉 연결돼 있지. 굳이 여기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레벨럿 축, 축 면, 면 오케이 또 축, 축 면과 면 잡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둘 사이에 기어 조인트 찍고 찍고 Define 누르신 다음에 요 모서리 잡고요 두번째에다가는 안쪽 벨트가 걸리는 부분에 모서리를 잡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얘는 Same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면 이제 모든 작업이 d m 어 관련해서는 모든 작업이 끝난 거예요자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한바퀴만 돌리죠 인서트 하시고 0.01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거죠 그렇죠? 계속 돌려볼까요 이렇게요 이런 빨리 돌아가죠 예, 천천히 들어가고자 그러니까 지금 독자분이 질문하신 거는 일단 이 거의 벨트 있죠 예, 풀리가네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는 이제 동시에 그동오 이제 끝난 겁니다 d m 을 하셔야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그런 겁니다 음, 요 X축을 볼까요? 예. 이 x 축을 볼까요 이 v 벨트 어, 벨트 형상 있죠 벨트 형상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얘의 위치가 바뀌면 같이 바뀌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러려면 일단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옵션을 많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을요. 자, 대략적으로 어떤 옵션을 조정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에서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탑다운 설계에서 많이 쓰시는 거죠. 또는 날리지 배우, 파라메트리간 설계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옵션을 변경 하셔야 됩니다. 기본값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옵션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체크해야 되는 사항부터 먼저 체크를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옵션입니다. 일단 파라미터로 오셔가지고 요 두가지 체크하시고요. 체크하고 둘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이뭘 의미하는지는 제난리집에와 동강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매저툴바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값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에 파트로 오셔가지고 요게 중요합니다 Keep Link Selected Object 그래야지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링크 관계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s y n c h r o n i z e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자 디스플레이에서는 요거 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파트 다큐먼트에서는 요거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oduct로 오셔가지고 끝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이 no로 잡혀 있으니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또는 뭐 액티베이트 하면 yes로 될 겁니다 요 정도로 체크해 놓으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얘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벨트 의 위치도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업데이트 했을 때요 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셈블리로 해서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단품을 하나 집어넣죠. 일단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여기서 예로 한다는 얘기는 이 단품의 원점을 이의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오로 하면 첫 번째 단품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 단품의 원점이 설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니오로 하죠. 그 다음에 프로퍼트에서요이 이름은 어, 뭐 벨트로할 거야. 저러죠. 복사한 다음에 인 a 네임 똑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부터 먼저 하죠. 보통 저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세이브 매니저먼트 기능으로 많이 하시죠. 예. assembly부터 세이브 하시고, 같은 위치에 저장하고 싶으니까, prop gate 누르시고, o OK k 누르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어, 단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 이 벨트를 만들 때, 그냥 스케치 들어가서, 그렇죠? 이 선들을 이제 투영해 온 다음에, 그렇쭉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회전하면서, 벨트 처음에는 이렇게 탄젠트한 선을 걸때 여기 있었는데, 회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제 GSD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왜 조금 절차가 단계가 이제 복잡하니까요.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다가요. Insert GS 하나 추가하죠. 저는 p 음, 패 s 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단 교선을 구하겠습니다. Selection 하시고요. 여기서 뽑아내보죠. 조금 위로 가볼까요? 우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익스트랙트를 하겠습니다. 그는 어디를 뽑아오냐면 이 면을 뽑아오는 겁니다. 이게 뜨죠? 링크 관계를 유지하겠느냐, 말겠느냐. 아까 전에 옵션에서 제가 이걸 기능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체크하면 링크 관계를 걸겠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걸 체크했기 때문에 링크 걸지 말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뜨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툴의 옵션입니다 옵션에서 여기 파트에서 요거 말한 겁니다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요 자 다시요 인터 t 션익스 e c t 이면 찍고 yes ok 그 다음 면은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르면 음 이 정도면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이랑 이 공면이랑 교차단 위치에 선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하면 원이 구해질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익스널 레퍼런스 외부 참조가 걸린 거죠. 패스도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 감회해보자 Intersection e x Yes OK 그 다음에 평면 OK 됐죠? 세번째 것또 하겠습니다. 익스 t r a 면 잡고요. 평면은 얘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스케치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자면 찍고요. Yes, 오케이. 그 다음에 평면은 자신의 평면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요놈이 이놈. 되는 요놈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요 약간만 없애시겠습니다 자벨렛를 찍고 어, z z 면으로 한5 정도만 바깥으로 쪽 나오게끔 요렇게 만들더라고 너무 큰가요 한3 정도 로하 있습니다 네, 오케이 하죠 됐죠 자요선는 일단 하이드 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원이 구해졌습니다 인터섹션 자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라인을 각각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벨트의 패스 경로가 되는 거죠. 자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러 번 해야 되니까요. 저는 탄젠트 커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찍고 이쪽 찍고. 에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선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 예. 이렇게요. 그럼 주황색이 이제 결과 값이죠? 맞으니까요. 오케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해보죠. 위에 찍고, 이선 찍고, 요거 찍으면 되죠. 아니면 넥스 x 누르셔가지고, 예. 저는 4번을 결과로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번에는, 예, 2번이 맞죠? 1번이 맞죠? 오케이. 다시 한번, 예 찍고, 예 찍고, 이번에는 요 선이 맞겠습니다. 4번, 오케이. 됐죠? 요렇게 하면 이제 패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실제 이, 이런 원은 필요 없는 거죠 없고 이제 진짜 경로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럴 때 이제 선과 선사이의 어떤 트림 연산을 할때 가장 쉬운 방법은 트림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피스모드 라고 있습니다 이 피스모드는 찍는 부분이 남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남길 거예요이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 쪽을 찍고 선 찍고 이쪽 찍고 여기 찍고 남기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꾹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경로만 딱 남는 거죠 아시죠 경로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뭐하면 되죠 커브스무스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커브 쳐한 다음에 프리뷰 하면 가장 쉽게 단일 곡선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자 패스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벨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저는 어, 다른 위치에다가 다른 gs 하나 추가한 다음에 벨트 라고 하겠습니다 벨트 뭐 프로파일 이라 할까요 음. 네 이렇게 하자 자그 다음에 어 요쯤에다가 하나 이제 만들어 보죠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예, 찍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없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크레이트 포인트 하셔가지고 이선 찍어 주고요 0 위치에 만들겠습니다 0이 어디쯤 인가요 음 아, 2이에0이 2G, 되네요. 그럼 저는 뭐 대충 사실 이 단면이 지금 안 맞아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한 이쯤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이면에 e 스케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찍고 커브 인트섹션한 다음에 잡아주면 예스. 아 근데 이 커브 스무 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음, 그런 커브 스무 뭐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일단 커브 스무스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버리고 그렇죠 음. 빼버리고 플레인 만들어졌죠 그럼 플레인도 새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커브 노멀투 커브 하시고 예 찍고요 예스 한 다음에 포인트 없으니까 크레이트 포인트 예 찍어주고요 뭐 대충 요 정도 위치 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면 잡고요 네, 커버 인터섹션 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교면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툴바중에서 여기 교선이죠 참 여기 인터섹션인터섹트 3d 엘리먼트라고 있죠 찍으시고 엘리먼트에다가 면 찍고요 예스 또면 찍고 예스 계속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면, yes, 이면, yes, 면, yes. 쭉 펼쳐보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예. ᄂ은 뭐 굳이 필요 없고요네은뭐이 점을 찍을까요? 이쪽에이 면을 찍겠습니다. yes. 오케이 누르면 위쪽에만 이렇게 생성될 겁니다. 아래쪽에 생성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면 또 위에 끝까지 지워지니까 그냥 보조 요소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끝에다가 선을 그어셔가지고 어, 요렇게, 요점까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그리고 실선을 바꿔줘야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단면이 구해진 겁니다. 됐죠? 예. 자, 요런 작업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요 단면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패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수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이 이 경로따로 흘러간다. 프리뷰해보면, 요런 식으로 벨트 영상이 만들어지고, 아까 제가 왜 패러렐로 이렇게 옮겼는지 이해되시죠? 너무 작은데요? 그렇죠 겹쳐있나요? 자 그러면 패럴렐 값을 조금만 키우죠? 한 4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자 요렇게 하면 이제 벨트 형상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자, 실제로 이제 이게 자동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를 바꿔야 될까요? 베이스에 있는 스케치의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요 위치 값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한 40을 해보죠 그럼 포인트가 바뀌었죠 올라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올라온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죠 쭉 따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얘까지는 지금 벨트 들어가 보니까 벨트에 익스널 레퍼런스 있죠 따라오고 있네요 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속으로 먹어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 여기는 단면이 작고요. 여기는 단면이, 이 단면하고 이 단면하고 지금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단면의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죠? 단면의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단면의 위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쯤에 있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요. 그렇죠? 그럼 단면의 위치를 좀 바꿔보죠. 이 스케치가 이 평면에 그려졌으니까 평면을 재정의하면 되겠죠. 더블클릭, 포인트를, 전요 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됐나요? 예. 어, 수입에 에러 났는데, 수입 값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수입, 이 단면이, 예. 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네요. 왜죠? 쭉 가보니까, 선이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요선의 위치가 좀 이상하죠 지워버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 이 단면이 이 경로따로 흐러간다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엔 다시 한번 업데이트 되는지 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케치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예, 한60 여기를 좀 바꿔볼까요? 한40그니까이보이벨트풀리가 이쪽으로 오겠죠? 어셈블리 올라왔어요.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요게 체인이라는 것은 외부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단품 하고 외부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옵션을 여러분이 조정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웃음> 자 그래서 1번 이제 해결 됐고요. DMO로 해결하는 거고 2번은 금방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번도 V벨트풀리의 위치 변경에 따른 벨트 영상 자동 업데이트, 뭐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3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이번에뭐 하셔야 겠습니까? 4번을 해야겠죠. 4번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죠. 음, 일단 레이아웃은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메저로 한번 측정을 해보죠. 얘가지고이 경로 있죠. 벨트에 있는 음, 패스 있죠? 패스의 전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했더니만, 지금 얼마나 오고 있죠? 407.16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키매저 체크하시고요. 커스터마이즈에서 랭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르죠. 만약 이 값을, 이 값을요, 저는 420으로 하고 싶어요. 벨트 길이를 딱 420짜리만 끊어왔어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위치를 바꾼으로써 딱 420으로 맞추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얘를 바꾸고 싶어요. 얘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뭘 바꾼다는 얘기죠? 레이아웃에 있는 이 스케치의 치수를 바꾼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죠? 바꾼므로서얘 얘의 위치를 잡아 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에 날리지 배열 프로덕트 여기 있습니다.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옵티마이저로 들어오셔야 하고요 아이콘 몇개 없죠? 그 중에서 여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타겟입니다 셀렉 누른 다음에 이 치수 있죠? 매져 있는 이 치수를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 찍히나요? 예, 네.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OK 누르시고 현재 이 값이 407인데 나는 이 값을 420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뭔가 하나는 프리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에이트 리스트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 스케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치수 다 보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치수를 4 0이란 값을 조정함으로써, 오케이. 네, 42, 407에서 420이 되려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여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적절한 레인지 값을 주는 거죠. 40에서 저는 한20 사이의 값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이 값이 지금 같다 보니 그러네요한42 정도로 할까요? 예, 아. 이게 반대가 되야죠 예. 그렇죠? 얘는 20을 하시고요 여기 값을 한 40으로 주겠습니다 OK 누르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이 지가 알아서 쭉 변동이 되면서 420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벨트 길이가 420이 되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자 알고리즘 기본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패스트 수렴 속도입니다 패스트로 하시고요 자, 전체 스텝 한 200번 정도 검사하겠다는 얘기고 50번 동일한 값이 나오면 그냥 멈추겠다는 얘기고 최대 계산 시간을 5분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엑셀 데이터로 저장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엑셀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시각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위드, 위드 비쥬얼 라이제이션 업데이트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플라인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런 옵티마이저 하시기 바랍니다. 꼭런 옵티마이저 하셔야 돼요. 런. 눌러보겠습니다. 찡 누르면, 지가 알아서 막 찾아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4 2 2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벨트도 자동 업데이트 되죠? 요런 뭐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리고 컴퓨터도 좀 좋아야겠죠 안그러면 다운돼버립니다 물론 프리 파라미터를 이렇게 저는 높이 하나만 줬는데 여러 개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개를 주다 보면 계산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자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의 유사하죠 419.992니까 0.008 무시해도 되는 값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자딱420이 나오네요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값을 변경함으로써 420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에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지나면 멈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딱420 구해졌고, 아, 요 길이 값은 32.867이 돼야지만이 딱4 2 0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내려볼까요 저는 한 4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리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해보죠. 이번엔 이 값도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60짜리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고, 이 값의 범위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현재는 60인데, 이걸 뭐, 줄여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초기값을 한4 0정도를 찾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두 개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죠. 위드 체크하시고 run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차이 줍니다 그러니까 Optimization 기능을 잘 쓰신다고 러면 굉장히 많은 음, 이런 작업들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저 일단 스탑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훨씬 더, 어, 물론 솔리드웍스의 벨트 체인 해보시면, 그렇죠? 벨트의 길이를 고정시켜 놓고 위치를 찾아가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이제 디지털 모급으로 오셔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벨트까지 돌리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벨트 풀리까지 돌리는 거는 요즘도 선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인인트하시고 예.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업데이트는 어 저기서 셈블리 오셔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시켜줘야 됩니다. 예. 예. 시켜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요. 이 독자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